붙잡고 있던 시간 세상 붙잡고 있던 시간 그 시간들에 주 아파하시네 나를 만나기 위한 사랑 가장 귀한 것 주신 근데 그 시간들에 난 무지했었네 나를 울러두시고 침묵하시네 나를 높게 하시고 내게 막으시네 No, o e a g a s <laughs> h o l e 나를 놓게 하시고 내게 막으시네 나만 혼자 걸어 외롭다 느낀 십자가의 길이 주님은 늘내 옆에 계셨는데 사랑 못박히신 주님 당신의 눈으로 키리 사랑한다. 사랑한다. 내 귀에 들리는 주의. 생명이 나의 몸에 주님 죽음이 나의 몸에 나타나는